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드라이버나 아이언,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힙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힙턴이라고 하면 은 백스윙탑이 올라간 상태에서 자, 여기서 왼쪽 힙과 오른쪽 힙이 서로 앞뒤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허리를 틀어주는 동작그로 인해서 팔이 좀더쭉 길게 끌고 들어와서 지나갈 수 있는 스윙 스피드를 좀더 향상시켜주는 동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럼 올바른 힙턴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앞서 항상 그랬듯이 먼저 잘못된 힙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힙턴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바로 오른발 뒤꿈치를 이용한 킥킹 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힙턴을 시작할 때 힙을 빠르게 돌리라는 얘기를 힙턴을 빠르게 하는 골반턴을 빠르게 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른발 뒤꿈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공을 차는듯이 탕! 차주는 동작! 자 이게 첫 번째 잘못된 힌트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른발 뒤꿈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바깥쪽에서 들어오게 되죠. 설령 클럽이 제대로 안쪽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처럼 팔과 샤프트 그리고 헤드가 지나가야 될이 공간을 뒤꿈치로 들어주면서 무릎과 골반이 막아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웃에서 인으로 덮어치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힙턴의 동작이고요. 자두 번째 잘못된 힙턴의 동작은 자, 무릎을 차지 않기 위해서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는, 오른쪽 힙을 앞으로 밀어주는 힙턴 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이 들어올 이 공간을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몸이 들어 일으켜지면서 클럽이 바깥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동작은 키킹 동작은 바깥쪽에서 덮어치는 동작을 만들어내고요. 골반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동작은 클럽이 앞으로 던져지게 해서 땡겨지는 깎아치는 스윙 궤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후기 아니 슬라이스 성공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잘못된 히터 동작 중에 하나는 힙을 사용해야 된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백스윙을 갖다가 이 힙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스윙 동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레슨을 받을 때왼쪽에 벽을 만들어라. 왼발로 체중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데 체중이 넘어갈 때는 항상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왼발에 바깥쪽 선을 그렸을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을 그렸을 때그선 안에서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골반이 왼쪽으로 나가는 동작을 스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스웨이 동작이 나오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이 왼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배꼽과 그립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제대로 된 컨택을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로 슬라이스성 공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된 힙턴을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대로 된 힙턴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이언 샤프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얼라인먼트 스틱 같은 게될수 있는데 그거를 오른발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 내려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오른발이 오른 발의 옆 부분이 오른 발의 옆 부분이 샤프트를 밟아주시고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발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돼요. 자그 상태에서 백스윙이갔다가 다운스윙을 진행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자 체중은 왼발 안에 잡혀 있고 오른발은 앞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 더 정확한 자세로 힙턴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올바른 힙턴의 연습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 올바른 힙턴 연습 방법은 똑같이 얼라인먼트 스틱이나이 샤프트를 대각선으로 내 스탠스 사이에 대각선으로 깔아두신 상태에서 자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동, 시작되는 동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오른발은 샤프트에 밟혀있고 X자로 벌어진 상태에서 자 힙턴이 왼쪽으로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바로 이 샤프트가 깔려있는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틀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틀어진다는 느낌으로 바로 힙턴을 왼쪽 힙을 약간 뒤로 빼주시는 동작으로 하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힙라인이 뒤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자그 상태에서 키킹, 힙라인이 떨어지게 되죠. 자 골반 들어 올리는 동작, 힙라인이 떨어지게 되죠. 스웨이, 마찬가지로 힙라인이 떨어지면서 힙이 도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고 있죠. 자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힙을 틀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은 지금 보시면은 떨어졌던 왼쪽 힙이 백스윙하느라 떨어졌던 왼쪽 힙이 오른쪽과 바뀌면서 그대로 라인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몸을 회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동작으로 빠르게 힙턴을 할수 있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스윙 스피드를 살려줄 수 있는 정확한 힙턴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